오늘 이 아침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90일간의 여정을 시작해 하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나가게 하신 하나님 예비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가족과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이를 시작하시고 명령하시니가 주님이시오니 복음전도 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함께 주의 음성을 듣는 이 복됨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끝까지 은혜를 주시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주님께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희 임하시면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하시고 제자들이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 타고 승천하십니다 자 구약에 보면 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던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예, 창세기 5장에 에녹이 나오고요 열왕기하 2장에 엘리야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변화돼서 승천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신약도 구약도 우리에게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냐면은 사후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삼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영원한 나라에 지금 가계시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영원한 천국 간다 사후세계 들어간다 또 예수님의 재림 때는 우리가 휴거되어서 몸이 변해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 천국 가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죽었다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만 하셨습니까?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은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유를 들을 수 있지만 우리 평신도 입장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뭐냐? 돌아갈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도 그냥 죽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고 돌아갈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것을 주님이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장차 우리 주님이 제림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변화된 몸을 입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도 변한다고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우리가 변화가 되어서 그 몸을 입고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간다 대사로니가 전서 4장 1 7절에도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려져 우리들이 변화된 몸으로 휴거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돼요 예.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고린도 전서 15장 우리의 부활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 승천이 없으면 우리도 승천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주 되신 그분이 죽어버렸어요. 살아나지도 못합니다. 승천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믿는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두말할 필요가 없죠. 할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가 뭡니까? 첫 열매는 부활을 확인시켜주는, 야, 열매가 있어. 살아나. 이것을 예수님이 처음으로, 처음으로 이것을 예,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신 거라는 겁니다 결실을 맺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이런 일들을 예수님처럼 되어져 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증거로서 예수님이 천년배가 되셨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의 의의 우리도 이 땅에서 죽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천국 간다 두 번째로 승천하신 우리 주님이 어떻게 재림하시는가 11절 말씀 보면 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온다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6장 64절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대사론이가 우서 1장 7절 불꽃 중에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재림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 영광스러운 변화된 몸을 입으시고, 영광의 왕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 이름의 시간과 제 이름의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뭐냐? 올라가시던 그대로 보, 그대로 주님이 이 땅에 제 이름하신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 가운데, 신약의 예언 가운데 한 가지가 남아있죠. 이제 딱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다른 건다 성취되었어요 66건의 말씀이 재림만 남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믿고 창조를 믿고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신다음에는 예수님의 재림도 믿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오십니까? 성경대로 보십시다 성경대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십니다 오셔갖고뭐 하십니까? 죄산받고 예수를 믿는 의로운 자녀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이십니다 천국잔치가 이루어지죠 혼인잔치 주님과 더불어서 신랑 되신 예수와 더불어 영원토록 영생목락을 누립니다 그러나 불신자들,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로 심판하십니다 또 주님이 제림하셔서 무엇하십니까?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자에게는 잘리다 칭찬하시고 상급 주시죠. 그러나 불충, 불충성한 불충 자들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하시면 책망하시죠. 이게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름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1절을 보십시다. 11절을 보시면 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말의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입니까?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을 쳐다볼 시간이 어디 있느냐 신기하게 하늘을 쳐다보고 놀라서, 놀라서 벙뚱하고 멍하니 왜 그렇게 있느냐 예수님이 죽은신 것도 너희들이 봤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봤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박히신그 못자국과 창자국 다 받지 않느냐. 당연히 그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므로 그냥 한가하게 바라만 보고 있지 말고 가서 뭐하라는 말씀일까요? 8절 말씀대로 땅끝까지 복음 증가하라. 그래서 사도들이 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제 성령이 오실 때까지 약속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님의 명령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가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 야심이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함을 받자마자 뭐 합니까?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방언을 말하고 그 오순절에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세계 각국에 왔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탄생한 교회가 사도바울이 세우지도 않았고 유대 그리스도인들 세우지 않았고 이 오순절날 복음전도를 통해서 믿었던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로마교회예요 로마교회는 오순절의 복음전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지만 은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다 우린 이 땅에서 허무하게 끝날 존재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이 놓여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이 세상 이기시기 바랍니다